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 최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는데요. 유럽 증시는 변화가 제한되며 소복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분데스 방크가 독일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에너지 위기가 완화돼 경제 전망이 조금 더 발달하고 말했습니다. 특히 온화한 겨울 날씨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 지난 4분기 유럽 증시의 급등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유럽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완화됐고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의 종식으로 유럽 증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원유는 중국 수요에 대한 낙관론과 주요 생산국의 지속적인 공급 억제로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긍정적인 증시에 비해 미국의 경제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소매 판매 증가와 비농업 고용지수의 증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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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44%로 매수가 위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0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7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이 1 2 8 0 0포인트까지락 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8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월 21일 금일 주요 경제표 지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이길 오전 공공시에 1월 기존 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402만 채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증한 410만 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마감 후 코인베이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